저 성함이? 사람 얼굴로 속을 들여다본다는 분 아니시오? 성기훈 씨, 저 혹시 보호자 있으세요? <웃음>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 쪽에 연락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.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? 저 혹시 보호자 있으세요? <웃음>